두 번째 사례는 아, 어떤 분이실까요? 네, 이분은 7 3세 대신 이제 아, 이분들 보면서 저희 저희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잠을 너무 못 주무셔가지고 제가 오셨는데 막 힘이 이렇게 없으셔서 오셨어요. 아, 아, 아. 아, 그렇게 아, 너무 아, 되게 안타깝다라고 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힘드시니까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셨겠죠? 약이, 이, 이. 진짜 한줌이야 한중. 한 신경과 약부터 시작해서 뇌과, 아, 뭐, 신장도 안 좋으시지, 그 신장도 안 좋지, 맨날 그 머리 아프고, 이제 기력이 딸리고 하니까 정말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했는데, 어, 원인을 붙였다는 거죠. 그 검사를 하면, 뭐, 기능적으로 정상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때보다 지금 20년이 지난 이때는, 그래도, 수면 분야가 그때 비해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분은, 어, 병원에서 이제 그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다는 거죠 했는데 역시나 무흡증이 굉장히 심한 그걸로 음, 나와서 이제 약학기를 써라 음. 또 수술 안되고 연로하시니까 수술 못하잖아요 음. 뭐 방법이 없다 약학기 쓰셔라 했는데 음. 어, 약학기는 물론 이제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들어 이, 여기 얼굴에 이렇게 막 쓰는 것 자체도 사실 어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데, 실제로 쓰고 잡으면 공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 뱉어야 돼요. 그래야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바람 풍선처럼 부풀어 아, 터지지 않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살아야 되니까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어, 연루하시고 기력이 딸리시니까 이걸 못 내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숨이 오히려 막흐 <웃음> 하고, <웃음> 하고 막 하다가 입을 헉 벌리면 그이 바람이 확 새우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아니 그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음. 코로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아기를 할때 코로 숨을 그럴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뱉는 숨을 이렇게 담고 다물고 이렇게 뱉타요 어떻게 뱉타요 코로 불어내야 되는데 아 코로 예그 마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 계속 거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뱉타요 들어오는 매탈? 거를 이제 그 마스크 자체에 배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 그그 역류 그 방지 그런 그 밸브처럼 음.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게 이렇게 탁 들어올 때는 쉬쉬 들어오고 나갈 때는 막혀 열려가지고 또 나갈 수 있게 그런 음. 그 마스크 자체에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어. 하지만 그 자체를 밀어내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유, 그러시죠. 어, 연루하시고 어, 몸이 많이 편찮으셨으니까 도저히 나 이거 쓰다가 내가 오히려 더 빨리 죽겠다. 아, 어, 라는 이제 그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아들이 이제 또 그분이 또 마침 의료기기 회사의 음. 부사장님이더라고요. 아그큰 아드님이 음, 그러니까 큰 아드님이 자두아드님두분오시잖아요 아들, 아, 아, 그때 아, 아. 음.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아. 그 표정 안 좋으실까 아니 거기는 이제 큰 아들이 아 그분이 큰 아들이고 아, 큰 아들은 이제 아니 병원 다녀봐야 뭐가 어뭐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아니 병원도 아닌데 이래 와가지고 뭔어 돈을 받겠냐라고 이제 그런 어,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의심을 갖고 아, 이제 맞아. 오신 거고 음. 아들은 나름 또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거기 가는 게 어, 훨씬 좋겠다. 그리고 의료계에 있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넣었거든요. 거기가 아. 보면 은이 어, 장치계에서는 어, 애플이다. 음, 음, 그렇죠. 수면계 애플. 아, <웃음> 수면계 애플. 우리는 애플 말고 다른 거 안. 바나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파인애플 이런 거? 아니, 아이폰. <웃음> <웃음> 수면계 아이폰. <웃음> 할까? <웃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받아서 오셨으니까 또 그냥 인터넷 찾아서 오는 것보다는 조더 신뢰를 갖고 오셨겠죠. 음. 그래서 오셨는데 너무 이제 걱정이 됐죠. 게다가 어 이렇게 치아에 어머니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틀리도 하시고. 음. 또 사실 이게 교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음.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신경이 되게 이 교합의 불안정성은 신경을 자극해서 음. 또 그런 부분도 영향 이 있어요. 잠이 안 들거든요. 이게, 이게 교합의 이상은 턱관절의 문제를 있고 턱관절은 경추의 문제를 있고 경추는 위 아래로 다 영향을 주셔서 어, 뇌의 그 불필요한 긴장 또는 불필요한 흥분. 그 그러니까 되게 불안정하니까 뇌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교합이 안맞다고 그렇게 돼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 음. 교합. 그래서 ]겠네. 어 사실 오 쉽지 않은 케이스다. 아. 어, 과연 이거를 착용할수 있을까라는 음. 걱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요. 음. 수술도 안 되고 약도도 안 되고 음. 그런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음. 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음. 어 이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차선책이로라도 하셔야 음. 제대로 숨 쉬고 주무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다시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되지. 아니, 숨 쉬고 잠못 자고 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 뭐 해보시긴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 끝에 좋겠다 음. 라고 했어요. 어, 장치를 만들어 드렸는데, 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 착용하는 날, 아, 이걸 입에다 낀다고? 이제 그, 이제 그것이 이제 짜증나죠. 하, 입에다 이, 이런 걸 끼고 어떻게 잠이 드냐. 부터 시작해서 막 불만이셔. 음.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어머니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약도 못 하시니까. 약도 안 되고, 못도 안 되고, 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날 오신 날은 강원도에서 오셨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초죽금이 돼서 오신 거라. 진짜, <웃음> 어, 잠을 며칠 동안 못 주무시고, <웃음> 어, 또차 타고 <찬다고> 오시느라. <웃음> 그 너무 피곤하시니까, 얼, 얼굴이, 눈 여기 주다 빨간 데서, 막 그, 진물이 흐르는 것처럼 <웃음> 여기가, 이렇게 그 보통 우리가 다크서클 이렇게 한 꼼정 네, 네, 이러고 네, 내려 네, 좀 가고 이제 막그 빨간 게 이렇게 내려오시고 <웃음> 막, 막, 막 <웃음> 어, 걱정이 들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드시겠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제, 대체역을 하면서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음. 그런 몸을 살리는 기술들도 음. 많이 음. 배잖아요뭐 음. 제가 그걸 직업적으로 하진 않지만, 음.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서비스를 해주시죠. 음. 어, 취미 활동을 해. 맞아, 맞아요. 그래서 네. 어, 너무 힘드시고 해서, 저희 이제 그 작은 침대에 음. 눕혀드리고, 어, 장치를 이제 착용하고, 음. 제가 이제 그 리프 마사지, 음. 목도 풀어드리고, 목도 음. 워낙 긴장되어 있고, 음. 목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음. 그리고 잘 때, 누웠는데 목이 이래인 거예요. 음. 이게 똑바로 못 가. 어, 똑바로 가면 불편하거든. 음. 어, 그래서 이러고 그 목을 딱 만져보니까 목이 이게 한쪽이 튀어났어요. 경추 한쪽이 한2 번, 3번 경추 쪽이.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비틀어져 음, 있기 때문에. 예, 경추가 틀어져 있어서 그걸 이제 마사지를 해서 이제 풀고 이제 좀잡았이니 머리가 이제 돌아오고 이제 목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어, 이 림프를 얼굴을 촥 했더니. 잠비 드신 거예요. 아이고 잠치를 끼고 계시잖아요. 음. 이제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 우리 어머니 눈만 감으면 고거인데 어, 숨을 아주 새근새근 숨을 어. 쉬시는 거 보고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드님 너무 좋으셨겠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3 0분 정도 이렇게 쭉 하더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숨. 잠깐 잠이지만 정말 꿀잠을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딱 뜨시면 있는데 얼굴색이 확 달라진 거라. 아유. 막 완전히 울상 진짜 두상을 해갖고 오셨다가 얼굴이 펴지면서 아 이제 어지러운 것도 없고, 어. 음 몸이 이제 막 자꾸 깔아둔 것도 음. 훨씬 좋아졌고 하면서 음. 되게 이제 그 밝은 얼굴로 나가실 때는 훨씬 기력이. 잠깐 주무셨는도 그러고 가시면서 음. 아 제가 그랬죠 아들한테 어머님 사랑했을 때 많이 잘 해드려라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 가지고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냐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해드렸는데 음. 너무나도 음. 좋고 음. 어머니도 이렇게 좋아지신거 보니까 음. 희망도 있고 음.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 음. 그동안에 이 잠을 잘못 자서 숨을 잘못 쉬어서 이 많은 문제들이 이제 막 터지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작부터 터졌는데 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음. 그 회복의 시간을 너무 놓쳤잖아요. 그렇죠. 너무 누적된 음. 그런 대면치들이 많았는데 음.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람이 잘 자고 잘씻고잘 음. 먹으면 음. 다 자기 명대로 살게 마련인데. 그럼. 음. 음.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목 푸는 방법 알려. 아, 그거 알려주셨어요, 그냥 림프 마사지가 사실은 별게 아니다 이고 음. 그 경로를 따라서 정성껏 음. 부드럽게. 거다. 그래서 림프가 어떻게 흐르고 어디로 빠져나 그 림프샘을 통해서 노폐물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음, 음, 음. 거기까지 끌어다 이렇게 살짝 음. 살짝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줘도. 음. 사람이 살살 이렇게 만져지기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 머리만 살살 음. 이렇게 해도 편안해지는데. 아들이 음. 엄마를 이렇게 해주면, 해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 아, 그럼. 해주는 아들도 얼마나 뿌듯해지요 그럼, 그럼. 그리고 몰라서 그냥 병원만 대 음. 모시고 가서 약만 짓다 드리고 그게 무슨 효도예요. 음. 아들은 하는 데까지는 해, 하는 거죠. 음. 그게 아니 그것밖에 방법을 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음. 뭐, 전문가 찾아가면 다 해줄 것 거니 해서 가는데, 결국은 음. 그런 너무 긴 세월 동안. 음, 고생만 하신 고생을 거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더라고. 아이고, 침착어야 되는 친구들. 아, 아유 우리 소장님 또 어머니 있음. 생각나갖고 음. 어머님 모시듯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네. 뭐 이런 거뭐이 서비스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받으실 수 없는 서비스죠 사실 국왕대장치만 제작해서 드리면 그만인거지 네. 그런 마음을 누가 갖고 그런 서비스를 누가 해주겠어요 그분들도 참 좋은데 오신거죠 네. 네. 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었고요 음. 음. 근데 우리 소장님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면 늘 고객 우리 고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하셔서 그런 진심이 또잘 이렇게 아, 통하시는 아따. 것 같아요. 아따 칭찬하면 <웃음> 저렇게 <웃음> 어떻게 못들 <몸 웃음> <될 웃음> 말을 르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웃음> 그런 그 직업인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어. 어 그게 직업의 양심이기도 하고. 그럼요. 또 그만큼 좋아지는 걸볼때내 직업에 대한 음. 어, 또이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그, 보람 그럼, 그런 음. 것들이 생기는 거지 뭐 그냥 돈만 보고 회사는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오늘 아침에 아주 훈훈하네요 아주 어, 제, 네 좋아요 결국은 제가 항상 하는 유익하고 음. 재미있고 돈도 되는 음. 음, 그런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 이 유익하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음. 잠을 잘 자고 숨을 아유. 잘 세우는 거는. 음. 근데 재미라는 거가 돈 버는 재미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이 교감하는 그 재미가 그렇지. 굉장히 쾌감이거든요. 맞아요. 어, 우리가 그 공명, 음. 정신적 그 음. 마음이 통하는 음. 그 즐거움은 어떤 것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렇죠. 음. 그, 그런 것들이 더 어, 재미의 요소가 크지 않을까, 일하는 재미. 맞아요. 아. 음. 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오시는 분들에게 교감하고 공감하고 음. 음. 또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진실을 또 전달해 주고 할때 음. 어, 되게 좋습니다.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항상 옷이 막 밝은 얼굴로 다 가시니까 네. 참 좋아요. 음. 네. 기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 <놀람>